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 대부분이 수십 년 만에 집을 한채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 거래를 안 해봤는 분 같아요. 부동산 마찬가지 다녀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언제 봤다고 좋은 거 있는 걸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부동산 가서 그래 얘기해보세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는지. 정부가 고심 중인 미분양 해소 방안의 핵심은 LH 매입 임대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취재결과 LH는 신혼부부 이유형 매입임대주택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LH의 아파트 매입 가격 상한이 7억원이라는 점. LH에서 매입하는 커트라인이 7억원입니다. 서울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는 어지간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7억원 이하로 다 매입할 수 있겠죠. 건설사에서는 미분양 할인 판매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에서 15% 정도면 LH에서 다 매입을 하기 때문인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도 일부 조정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싸고 좋은 매물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좀 다녀보시라 했는데 안다녀보시고 뭐 전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뭐 싸고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기다리려십시오 전화해주는지. 절대 전화 안올 겁니다. 대부분 부동산들도 실제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살 사람인지 아니면 부동산 업산지 부동산에서 시켜서 왔는지 다 간을 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저렴하게 싸고 좋은 걸 구입하려고 하겠지만 부동산을 판매하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진짜 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매물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물론 매물이 많이 나와서 아니면 매물이 적게 나와서 뭐 빠졌다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부동산 자체에서 광고를 안 내면 매물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부동산을 광고를 안 내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통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평생 안팔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황금성이 중요하죠 실제 평생 살 수도 있지만 은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된다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매물로 일부 나오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급매물로 나오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매물에 준한 것이고 마찬가지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에 어느정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뭐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그리고 뭐 달성, 다사 마찬가지 대부분 투기세력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투기세력에 의해서 아니면 갭투자에 의해서 매물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름대로 또 돈이 필요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매물로 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갭투자와 투기세력들에 의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전 영상을 비교하다 보면 저야 뭐 수시로 이걸 보지만은 사실 광고가 엄청나게 줄었다 매물이 줄었는 게 아니죠 광고가 줄었어요 평균적으로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는데 전화 자체라도 오면은 계속해서 광고를 내겠지만은 전화 자체가 안 와서 사실 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쓸데없이 계속해서 뭐 광고비가 얼마 나지만은 광고 해봐야 전화 한통 받기가 힘들 정도랍니다 그리고 금매물 같은 경우 초금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광고도 하지 않죠 물론 대목도 있기 때문에 뭐 광고로 일부 뺏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물을 내놔도 그 매물이 실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어느 정도 부동산에서도 다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답이 없는 매물 같은 경우는 굳이 광고를 낼 필요도 없죠. 광고 내는 작업도 귀찮고 뭐 돈이야 1700원뿐이 안 하지만 은 평균적으로 이런 매물이 좀 밀집된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 본들 중에서는 상당히 뭐 아파트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구석구석 아파트 모르는 것이 없고 또뭐갭투자다 아니면 투기 세력이다 버스 대줄로 네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뭐 이렇게 했다 등등 뭐 아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또뭐으로 공유를 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급매물로뭐 나오는 것들 뭐 전화해서 좋은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 좀 다녀보세요 좋은거 있으면 그렇게 전화로 얘기해 주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그런 분들은 부동산 거래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 사람 조금 아는가 싶어서 뭐 좋은 거 하나 뭐 얘기해 줄란가 싶어서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도 안 보고 좋은 거 있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구입한단 말입니까? 물론 지금 현재 사는 아파트는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죠. 왜? 지금 아파트가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에 대한 돈입니다. 돈. 그렇게 돈을 일부 벌려고 하는 분들이 전화 한 통화해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다른 부동산 광고 내는데 전화해서 이것 말고 더싼거 없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뭐 다시는 뭐 그런 전화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는 좋은 게 없죠. 그런 거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 완화다 아니면 대출 뭐 완화다, 금리 인하다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규제도 완화가 됐지만 은 그런 영상들은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상도 안 보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승구 같은 경우도 매물이 조금 집중되어 있다 하는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근성근성 보지 말고 뭐든지 자세히 보거나 뭐 내용도 자세히 파악을 해보면 어느정도 이래 보기만 봐도 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간다 여기 좀 밀집이 돼 있구나 아 이쪽에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하나부터 여까지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죠 살살 파고들면서 그렇게 눈대 중으로도 어느정도 아파트 동향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화해서 좋은거 싸고 좋은거 없는가요 뭐그런 그래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진상 이라고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네이버 부동산도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신 것같더라고요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집 앞에 가서 뭐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대부분 보고 찾아가거나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해서 또뭐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부동산에서 광고 전화 봤다고 전화 통화 했다고 그런 매물 쉽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부동산 거래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서 그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지금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나가서는 안될것 같고요. 사실 외곽에서는 갭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만큼 또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외곽이. 뭐 굳이 뭐 중심가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의 기본 원칙이 이슈가 있는 데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오르면 중심가에 있는 건물을 사락했고, 아파트를 사락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바람이 불었을 때 실질적으로 연동 같은 경우는 시내죠 평당 가격이 뭐 천만원 천이백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런 주택이라 땅을 구입해서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을 지으면 바로바로 바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못 모르고 할림으로 들어갔거나 애월쪽으로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는 땅이 저렴해서 마진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래가 안 돼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일부 거래가 됐는데 나중에는 거래가 안 돼서 결국은 경매로 넘어간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투자를 할 때는 일단 모르면 중심가에 돈을 제대로 주고 구입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이 대부분 역세권에 몰렸죠. 그게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이나 서대구역입니다. 물론 외곽에는 또 외곽대로 달성군이나 다사, 달서구까지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전 저도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동대구역, 대구역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미는 사례 같은 느낌이 보이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었습니다.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대구역을 사야 된다. 동대구역 쪽에 사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바삭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튜브가 실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전문 강사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래도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순간 그 유튜브 가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유튜브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뭐 봉사를 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채널 전체에 들어가서 영상을 일부 좀 보면 뭔가 모르게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동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그쪽으로 한 곳을 민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채널은 사실 뭐 세력과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투자카페든 유튜브든 예전에 대부분 거기서부터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단체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투자카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유료, 뭐 우리가 주식처럼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 어떤 뭐 모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회비를 내면 투자할 것을 문자로 받는다. 그리고 뭐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런 문자로 실제 거래를 한두 번 했다가 사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는 뭘 사도 다 오릅니다. 근데 내릴 때는 뭘 사도 다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내가 오늘 사는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물이 일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뭐 팔려고 했다가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규제 완화를 대부분 하고 뉴스에서도 뭐꿈틀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매물로 내놓는 것들이 일부 많이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잠시일 것이고 올 하반기나 아니면 중순부터 사실 견디지 못해서 결국 내놓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물들이 아니죠. 기존의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 외국인까지 외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투자 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매물들은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전세나 월세를 놓을 건데 전월세 마찬가지 현재 거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전세까지도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그런 급매물들이 나중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좀 다녀보시면서 아니면 뭐 전화해서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기다려서는 절대 돈못 벌고요. 벌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먹는 놈이 잘 먹는다고 뭐든지 해본 놈이 뭘 잘하는데 안 해봤는데 뭐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 얻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가 뭐 장사를 해도 뭐 2, 3억 투자를 하고 안 되면 말아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전조사를 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할 수 있는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금매물이 내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전화 한두 통으로 해서 그런 걸알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튼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금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바로 완화가 됐잖아요. 완화됐는데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바로 그렇게 뭐 쉽게 금매물들이 나오겠습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는 매물을 안 내놓겠죠? 제발 영상을 좀 많이 봐야 저도 했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새로운 걸로 자꾸 얘기를 할텐데 계속해서 그런 전화들 전화들이 전화들 90%예요. 90% 그리고 뭐 저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대부분 공부할 일도 없을 것이고 어플이나 좀 보고 유튜브 광고나 좀 보고 그리고 뭐 부동산 광고 뭐 다음 뭐 네이버 뭐 이렇게 좀 보면 은 그냥 뭐 어느 정도 경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이라도 어느 정도 좀 밝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봐야 되겠죠 더 많이 돌아다니 보고 더 많은 부동산을 다녀 봐야 되겠죠 뭐 요새는 또안 좋아요를 좀 많이 누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뭐 좋아요를 누르면 좋겠지만 아예 안 누르는 것보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또 누르는 게 알고리즘 자체가 좀 있어서 노출되는 확률이 더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죠. 금매물 아파트, 갭 투자자들, 투기 세력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안 좋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뭐 재개발 마찬가지. 시행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뭐 재개발 보상금 잘 받는 방법. 그런 거 얘기해주면 또안 좋아요. 엄청나게 누르더라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제 영상을 두루두루 본다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일단은 아주 조금의 인지도는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의 팩트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싸고 좋은 매물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락 시기는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 평생 안 팔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신데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아요. 안 팔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갭 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주변 지인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상의를 해보고 의논도 하고 저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죠 여기서 지인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투기 세력도 있고 아파트 관계자들도 있고 하물며 떳다방들도 주변 얘기들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반인들보다는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